뭘 기대하는 거야? 응? 뭘 기대하는 거야? 산책할까? 산책다리 올까? <웃음> 드디 왔다 저 보이세요? 되게 멀리 에이,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 왜안 들어가? 더 놀아야 돼? 안 돼, 안 돼. 들어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자. 응?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, 빨리. 안 돼, 안 돼. 올라가. 집에 가. 집에 가자. <목소리도> 내가 이거 말안 했어, 너. 지금까지 몰랐어 나궁선 처음 타봐 어? 돈뺴가지서궁선 <웃음> <덤벼하지 마. 웃음> 처음 타보 잖아 에버랜드에서 왜 내리막길 있잖아 거기 중간에서 커피를 쏟은 거야 근데 직원들이 되게 고맙게 와줘서 딱 같은 거 알지?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이다 뭔일이야 <웃음> <웃음> 하나도 안 변했어 <웃음> 똑같 야너 너무 날라리다얘 바지 입은 거 봐. 아예 엄마가. 못사거 아니야? 어, 어. 날라리 엄마. 어너너 너 뭐야? 너왜 치마 뒤가 찢어졌어? 이게 뭐야? 너 지금 저녁에 언제 꾸미었니? 어? 이렇게 밤길을 걸어보게 처음이야 진짜. 애난 이후로. 야 기어터 되게. 진짜 신기하다. 애들만 찍다가 이거 찍으니까 무슨. 진짜 유튜버 된거 같아 어? <웃음> 와 설렌다 <웃음> 너네도. 지 마. 어? 손떨려. 찍지 마. <웃음> <웃음> 너무 떨려. <웃음> 어떻게 먹어야 돼? 국민이, 국민이. 뭐야? 맛있어 근데 도와주니까 너무 맛있다. 이거 뭐야? 맛있 이거 뭐야? 그냥 우이야 고이 우이가 달라 아 그건 알지 뭐냐고 아 어떤 고이냐고 이야야나나 이거 만어천여올라가는데 간도 먹어봐. 그래. 이찍을 거니? 아니야. 나나오오 마이 갓. 아빠 어? 엄마 아다도 울었단 말이야 엄마 어빠도 울었단 말이야